여기 인터넷에도 카페가 있어 카페 보여줘 알았어 카페가 뭐하는데 같아? 음, 카페가 커피숍 쇼에... 카페에서 응.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저스도 먹고 같이 카페에 들어가보자 어. 어. 카페 들어가보자 어. 안보여 쓸어. 음, 음. 끔한 싸움 음, 음. 어? 카페, 나... 가입하기. 어? 카페 가입하기 카페 가입하기 어, 어, 다른 이름을 정하는 거. 해리가 보통 때 이름 하고 싶었던 거 있어? 음. 뭘로 들어갈까? 뭘로 할까? 방글생 걸로 할까? 아니. 그럼? 혜연이. 어. 혜연이. <웃음> 혜연이. <웃음> 혜연이. 혜연이. 혜연이. 혜연 그러면 혜리 할게 혜랑. 혜연. 혜연이. 씨나이 혜연이. 혜연씨로 할게 어. 혜연이. 혜연이. 혜연이. 로연 놀이 방법이나 이런 거를 응. 매주. 보여준대 카페라스, 카페 갈때 안녕하세요 때, 이렇게 어, 카페 갈때 어. 인사하잖아 음. 그런 것처럼 인사하는데 그 대신 여기는 글씨로 써야 돼 가입 인사 뭐라고 써맨 처음에 제목을 안녕하세요 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가입했어요 그리고 했어요. 선생님 그리고 너무... 선생님 너무 사랑. 잘 부탁드려요. 잘부탁려요 잘 좀... 응. 왜안나와마보 이런 거 있구나. 나 할래. 어, 엄마도 해 봐. 잠깐 이래4호세 네, 67세. 오, 4시 반. 딱이다. 어. 어쩔 수 없지. 혜연이가 좋다고 하니까. 좀먹 가능가대. 비타민 같은 걸로. 더하기, 빼기를 공부하나봐 아 이런, 이런 책도 만들 수 있네 교육 <웃음> 자료를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한글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지 되는지를 엄마가 선생님 해주면 어때? 어, 엄마가 선생님 이 되는 거야 What color is it? 음... 색이 뭐야? 어, 어떻게 알았어? 배우는 <웃음> 거 아니야? 응? 그럼 대답해야지.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응. What color is it?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어... 다시 생각해봐. What? 이거 이거로 했을 때. Black. Black color. 어, black color 뭐 되고? It's black 해야지. It's black. 어. It's black. 어. How I want to stay up. 아. Wow. 와. 와, 와 판으로 응. 알파벳 표시하고 그러네 똑똑하네. 응. 똑똑하다. 굴루건으로 어. 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응. 나는 후반들 거야.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만들 거야 나는. 어 그래. Blue, green, purple, 뭐라고 말해야 돼. It's. 어 pink. it's 어 맞아 그런 식으로. What color is it? 당연. It's blue. 어 맞아. What color is it? It's red. 어 맞아 그런 식으로. 우리 헬리 진짜 잘하네. 또. 이런 그런 반짝이겠다. 딱딱딱딱. 떨어지는 모습. 어 아이들 나라에 이게 있대. 그거 보면서 같이 해보자. 아, 쟤. <웃음> 음. <웃음> 어, 여깄다! 여깄다. 와, 염소새끼. 염소새끼는 닷줄을 때려고 길을 쓰지. 길을 쓰지. 용용 죽게 찍어보게. 용용 죽게 찍어보게. 아, 이루다. 어? 용 죽게. 강아지. 주님께 잘 들었나요? 네! 강아지가 염소 노릴 때 염소는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그지. 같이 싸워도 같이 놀고 싶은 사람 있어? 응. 누구? 땅콩이. 땅콩이? 응. 그리고? 팥. 아자. 안 빼줘, 엄마. 엄마도 잘하지.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엄마 이건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아 <웃음> 맞아. 아니 이거 입 위에 씌울 거야. 여기는. 뭐지? 음. 2, 알 2, 2, 2, 2, 3, 3, 4, 2. <웃음> 여기 써있어. 이2이3이4 2거이 써있어 이것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다 영총이기 이렇게 했는데 어? 맞아. 그거 우랑우탄 아니야? 어? 잘했어 여기 1번 또있다 1번 여기 또오조또이삼밖에 어, 없어 어세가색깔로 하는 건가봐 치고 있네 어 그러네 어! 이거 뭐 영총이 멋지다 <웃음> 나도 영총이처럼 풍부지거다 원숭이처럼? 원숭이는 뭐라고 말해? 영취지 머미머미 <웃음> 무슨 색이야? 어, 이건 타렌 어? 빨간색. 응. 어, 어떻게? 해야지? 응? 하얀색. 응? 예, 하얀색. 또 맞췄다. 하얀색. <웃음> 넌눈 쪼고도 모르면 어떡해? 이게 어떻게 하얀색이야? 이 색, 색깔 알잖아. 색깔 어, 색깔 뭔줄 알잖아. 무슨 색이야? 무전택. 어? 무전쪽. <웃음> 너 색깔 연습부터 해야겠다. 알잖아. 이거 알고 있어 무슨 색이야? 맞아 알잖아. 파란색, 색까 응. 어. <웃음> 너는 눈도 맞잖아 당태리. 이거. 무슨 색이야? 여기. 몰라. 어? 몰라. 어, 어. 이것도 데 맞아. 시우 어디 시우? 시우. 알지. 시옷. 응. 띵동. 응. 그러면 지우 어디 지 지우다 알지? 띵동띵 많이 쓰는 연습을 했겠다 헷갈리지? 아직 한글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그치? 지 근데 해리 진짜 많이 외웠다 조금 많이 아마 그거 많이 단어들 조금 알지? 응응 응. 기억만 찾아서 이거 뭐야? 정답인지 틀린건지 모르겠네 할때 봐야겠다 어 옳지 기억만 찾아서 기억 쓰면 어, 연습하면서 어. 해야 되고. 쓰면 되지? 어. 기억 쓰면 헉. 오! 독똑이독똑이 너 기어치면 되지 어차피? 어 그러네 그래야 정답인 지 알겠네 와 혜리 이걸 알아서 엄마는 지금 너무 신기한데? 어. 이한 건가 봐 2번? 어. 새로운 거또 생겼네? 그러게 딴, 딴, 딴, 딴, 딴, 딴. 맞아 이건 몇 번이야? 몇 번? 어? 몇어1땡 이거는 1 1 이건 몇 번? 몇 번? <웃음> 4번? 4번 응 이건 몇 번? 1 5번 5번 어 이거 1, 1. 2 2 3 3난다 썼다 3.